그러면 우리 어떻게... 어고등 고드... 아예... <웃음> 자 다시요. 히든 히어로.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. 그렇죠? 옆모습만으로는 알수 없었는데요.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2075건! 300명 국회의원들에게 다 보폭을 좀 하면 어떨까 아이디어를 아, 비용이 됩니다 각출하겠습니다 제가. 근데 비용 각출할 때제선의원님들은두 배로 내는 거죠? 지금 편집해도 좋은데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너 같은 후배 한번 받아봐라 나중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서로 개설되는 것으로 <것들을> 요 <웃음> 네. 네, 다시 다 역시 말이 길어. <웃음> <웃음> 저도 한마디만 최영원님 <웃음> <제형원> 같은 후배, <웃음> 후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<웃음> 아니, 뭐, 조명이 저쪽으로 좀 몰린 경향이 있는데. 아, 아니, 여기가 우리가. 좀 어둡잖아. 아니, 아 종이들을 왜 쓸어버리신 거예요? 아니, 저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, 진짜로. 아니, 우리 종이 날리는 거 저도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. 그거요? 선풍기 켜놓고 해야 돼요. 아하. 그러면은 이제, 각자 선정한 법안과 왜 선정하게 되었는지. 저는 ᄂ 에 관한 법을 좀 발휘해보려고 해요. 근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<웃음> 어려운 이제악을를 다니지 않고 옆에서. <웃음> <웃음> 저는, 법을 들고 왔습니다. 쉽지 않을 거예요. <웃음> 정말. <웃음> 이건 절대 저희가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찜해버리려고. 너무 재밌을 것 같고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걸로. <웃음> <웃음> 저랑 아마 되게 잘 어울리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. 법입니다. 어렵겠다. 파이팅 <kinda processes> <owned bever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국회의원 시키신 분일탄 출발하겠습니다. 매주 목요일 8 시. 박 의원실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합니다. 파이팅 열심히, 열심히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는 2인분 같은 1인분 만들겠습니다. <목소리> <고생하자>. <목소리>